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관계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나라 공사에 관한 도급관계를 살펴보면 개인이든 정부기관이든 기업이든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처가 있고 이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받은 종합건설업체가 원도급 사업장, 원도급 공사, 원도급 지위에 있다고 라 표현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원수급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사용하는 원도급이란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도급 사업장으로부터 공사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 사업장, 하도급 공사, 하도급 지위에 있다고 라 표현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하수급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무에서 사용하는 하도급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도급관계를 보면서 우리 사업장이 어느 위치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원도급 사업장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원도급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현장에 대한 게시 신고를 하셔야 하고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은 현장 관리 번호를 내려주게 됩니다 해당 현장 관리 번호로 원도급 사업장은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급 사업장이 일부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을 내려줬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명세신고 또는 사업주 승인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이 두가지 신고의 차이는 하수급인 명세신고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주체는 원도급이 가져가는 것이고 하수급인 승인신고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주체를 하도급으로 내려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수급비명세신고 또는 사업주 승인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하도급사로 현장관리번호를 내려주게 되고 하도급사는 해당관리번호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합법적인 도급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도급사에서 다시 도급을 내려주게 되면 제 하도급공사로 합법적인 도급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관리번호를 부여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하도급 공사를 하는 경우 또는 재하도급 사업장인 경우 재하도급 지위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재하도급 본사 관리 번호로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하도급 사업장에서 인력사무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력사무소도 관리 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에